안녕하세요, 장사 공포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개업식에 갔다 왔어요. 식당인데 정심 장사, 저녁 장사라는. 밥을 파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 식당이 개업식을 해서 갔다 왔는데 저는 지인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 생겨난 음식점이기 때문에 가서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예전에 한 실수가 딱 떠오르는 그런 개업식이었습니다 이 동네상권은 비교적 케파가 번화가 보다는 훨씬 좁습니다 조금만 적은 게 아니라 훨씬 좁아요 이 케파라는 것은 뭐 인구수하고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권화관 사람이 모이는 상권이고, 이 동네 상권은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캐파 수준이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 상권에서는 개업식을 할때 지인들도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번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업식 날 손님이 많이 없다 보면 장사가 안 되는 가게 이 개업식을 하는데도 손님이 없으면 굉장히 휑하잖아요 그래서 지인들도 많이 부르고 자리를 꽉꽉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앞으로 내 가게에 손님이 될 사람들은 이 동네 주민들입니다 주 고객들이죠 그런데 지인을 같이 불러서 개업식을 하게 되면 그 지인한테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에게는 조금 뒷전이 되는 거죠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앞으로 우리 가게를 자주 이용하게 될 손님들은 내 지인들보다는 이 동네 주민들이에요 내가 가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할수 있지 않는 이상 이 동네 주민분들이 내주 고객이 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지인들 때문에 내주 고객이 되실 분들에게 서비스가 미흡하게 된다면 이 동네 주민들은 다음에는 우리 가게 오질 않겠죠. 제가 개업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개업식을 아예 하지 마세요 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가오픈 기간을 지나오 나서 개업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번화가상권의 경우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개업식을 해서 내 지인들이 와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물갈이가 되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뭐 거기에서 단골이 생길 수도 있고 단골이 안 생기더라도 지나가는 사람들 번화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 에 들어와서 뭐 팔아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동네 상권 같은 경우에는 뜨내기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민 분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업식 때 동네 주민 분들에게 소홀히 하게 된다면 굉장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우리 가게가 인테리어 할때한 이틀 만에, 3일 만에 뚝딱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2주일, 3주, 또 길게는 한달 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동네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환경을 많이 봅니다. 아, 여기는 뭘까? 여기는 뭐가 생기는 거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궁금증이 많은 분들은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 여기 뭐가 생기나요 이 가게는 뭐 어떤걸 파나요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일부러 현수막을 걸어 놓기도 하죠 언제 오픈 예정입니다 무슨 무슨 국밥이 오픈 예정입니다 무슨 무슨 치킨집이 오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그 가게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죠 자 오픈이 하게 됐어요 꼭 한번 은그 가게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갔던 날이 바쁘거나 지인들 때문에 그 손님에게 미흡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내 단골이 될 손님을 한명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식보다는 가오폰을 조금 길게 해서 한 팀이라도 한 분이라도 내가게에 소중한 손님으로 맞이하고 지인보다는 그 동네 주민분들에게 좀더 정성을 쏟게 된다면 초반부터 단골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오픈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아직은 서투른 나의 장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수 있을 때까지 가오픈으로 손님 한팀한 한 팀에게 정성을 다 하시다 보면 단골도 늘어나고 정작 오픈할 당시에는 개업식을 할그 시기쯤에는 이미 어느 정도는 능수능란하게 지인들과 동네 손님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내주 고객이 되실 그런 분들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뭐 장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 장사는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한번 대인 손님분들은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 고객 관리에 유념하셔서 개업식을 하시고 가오본 기간도 설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